이때 쓰레기 레이어에다가 이펙트에 디스토트에 플로모션 이때 어마운트 1번을 사용하면 얘가 이렇게 되죠. 얘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디자인의 크기가 우리가 레이어 사이즈로 가져왔기 때문에 디자인의 크기가 이만하죠. 그래서 이 영역 안에서만 얘가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느낌이 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도 이 쓰레기라는 이 레이어도 어 프리컴포저를 한번 또해 볼까요? 프리컴포즈. 얘도 무브 어트리뷰트. 그다음에 다시 플로를 모션을 추가해 보세요. 그럼 여기 포인트가 또두 개가 있겠죠. 그럼 이때 이렇게 움직여 주면 얘가 1번과 2번이 있는데, 1번의 위치는 여기 쓰레기, 그, 청소기 있죠, 청소기. 청소기 위치로 이동을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플로 1번, 어마운트 값을 움직이면, 이렇게. 이렇게 빨려드는 것처럼 되죠. 2번의 위치는, 뭐, 이 값을 주지 않으면, 뭐, 상관없으니까, 2번은 그냥 아무데나 있어도 돼요. 1번의 위치만, 이 빨려 들어갈 위치에다 놓고, 어마운트 값을 높여보면, 1번 쪽으로만 얘가 이렇게 빨려들죠. 이때 이제 값이 계속 올라가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얘가 어느 정도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에서 그럼 이제 키를 한번 줘볼게요. 그럼 이 쓰레기에 어마운트의 키 값을 주고 시간을 이동해서 어마운트 값을 이렇게 높였을 때이 정도 됐을 때 얘가 계속 값이 올라가면 또 얘네들이 주변이 또 생성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이 정도에서 이 레이어를 잘라버리면 되겠죠. 음. 그러면 뒤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얘가 쏙 빨려들어서 사라지는 효과를 바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쵸? 레이어를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얘가 빨려들기 전에 이제 사람도 움직임을 주려면 사람에다가 퍼핏 핀을 핀을 심어서 이렇게. 뭐 청소기도 핀을 좀 심어 줘야 돼요 얘네들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고정할 곳과 움직일 곳을 심는 게이 퍼핏이죠? 그 다음에 퍼핏에서 움직여야 될거 이제 얘하고 얘하고 얘하고 얘 정도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핀을 몇 개만 심어서 이렇게 간단한 동작을 할 때는 굳이 뭐뒤익이라든지뭐 이런 걸쓸 필요가 없죠. 그냥 핀만 심어서 살짝 이렇게 음. 변화만 줘도 음.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만들 수 있으니까 예. 퍼핏은 우리가 심기만 하면 기본으로 키프레임이 항상 생성이 돼 있잖아요. 퍼핏은.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만 살짝 이동해서 이 몸이 살짝 움직이도록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몸이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조금 있다가 빨려드는 것처럼 해서 기 값을 이렇게 이용하면 되겠죠.